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제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이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그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 네. 네. 네. 네.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할지, 고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부에 배우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큰 위로와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샬롬이라고 우리 한번 크게 인사를 좀 교제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바꿔주세요 네 어. 우리는 정말 그 기억해야 할 것들을 너무 잘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열심히 또 수요일은 새벽기도 제가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말씀 듣고 또주기도문 하고 우리 공동체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거든요 제가 깜빡했어요 주기도문 하고 내려서 저기 가는데 성도들의 그 눈, 그 얼굴이 있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웃음> 저기 앉으려고 할 때, 아차 아 깜빡했구나. 부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잠깐 조금 내, 아이고, 나이 가드니까 깜빡도 잘하네. 그런 속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깜빡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뭐 이해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고 깜빡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진실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할때 진실로 주님이 딱할때 정신 바짝 차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잊지 말고 이건 정말 깜빡깜빡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하십니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번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오늘 본문 정도가 아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니고데모 뭐한 사람 붙잡아 놓고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가잘 없어요 21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시간이 언젠가 니까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밤 10시경 정도 다 피곤해서 지쳐서 잠들 그 시간에 주님은 니고데모를 잡고 재앙하게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굉장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이기에 세 번씩이나 그 구절을 반복하시고 장황하게 그 늦은 시간에 니고데문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읽었지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어게 n 거듭남에 관한 말씀 거듭남이 무엇이며? 누가 거듭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번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말씀으로 대답을 주고 있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거듭남에 관한 문제에 아마 다들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난 정말 거듭났을까?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한 애매모한 질문들이 다시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는 곁다리를 곁다리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뭐 예화나 또 보충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뼈대 굵직하게 오늘 쫙쫙 밀고 나갈 테니까 이 논리에 따라서 말씀이 풀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귀담아 꼭잘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정말 꼭 거듭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이 질문에 대해서 1절로 3절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정말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니고데모라고는한 사람과 말씀하고 계시지만 7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할 때는 이 원인 헬라가 단수가 아니라 이 인칭 복수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대모야 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이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듭나야 합니까? 3절 후반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그리고 5절에서는 좀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이 이 구절 말고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절을 뭘로 대체하고 있는가 하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게 영생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 상대가 누구냐 하니까 니고데모였거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가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에게바리새인인 아,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생각해 보면 어, 상반된 입장을 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다. 이제 그 구절을 나중에 잠깐 이야기할 텐데 그 구절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걱정이야. 소심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당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십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 선생 가운데 한 선생인 영어 성경으로 어티처가 아니라 더티처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생이 있어도 니구데모는 그 선생 중에 더티처. 특별한 선생이야. 탁월한 선생이야. 그 말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니구데모였다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면 이제를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 당한다. 이게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구절이 당시에 유대사회의 규범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할 법하기도 해서 몰래, 난 몰래 예수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의 표적을 보고 자군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만나 뵙고 그분 정말 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니까 혹시 그것이 발각되기도 하면 큰일 날 법하니까 밤에 찾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어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은 좀 수긍을 하지만 또 반은 또 수긍이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이 성향이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엄청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나중에 찾아가서 예수님 그 장례를 자기가 치르고자 아리마데 요셉하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야 그거 보면 니고데모는 겁쟁이가 아닌 것 같애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뭐 어쨌든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여러 뭐캐션크과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밤에 예수를 찾았을까?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어떤 문제로 씨름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시사한, 시사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갖추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도 또 높은 지위도 더 나아가 그 많은 지식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진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하여금잠못 이루게 했을까요? 그날 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선생님,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니구대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첫 번째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일종의 이 2절과 3절은 좀 동문서답 같아요. 하, 하나님. 예, 어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맞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쌩뚱맞게. 진실로, 진실로. 잘 들어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너무 좀 쌩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쌩뚱맞는 것이 아닌 것이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앞부분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인데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 봤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러니까 니구대모가 예수께 다가왔을 때 니구대모는 예수님께 이제 말을 막 근다는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사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네 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네 근본적인 인생에 가는 질문 뭔지 내가 알아 지금 뭔가 뭔지를 너는 모르지 그래서 이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지 않나 만족과 감사가 없지 않나 잠이 잘안 오지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해보고 높은 주기에 앉아도 보고 재물도 쌓아봤지 그런데 계속 허전하지 않나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본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어떤 종교인이든 높은 권세자든 부자든 예외 없이 본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은 그것이 영생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너 지금 마음 안에 이 문제 해결 못 먹고 있잖아 그래서 자이안온 거잖아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잖아 내다 알아, 다 알아 가르쳐 줄게 명생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를 쓰고 계세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인지그때어렵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나사렛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겸손하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이러되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웃음>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육적인 이제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시자 니고데모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난 것은 육이요영으로난 것은 영이니 이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죠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 줄 아니?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로 육신이 못해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라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뭘까? 이 질문에 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죠 존 칼빈, 칼뱅은 물을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이건 또 맞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또 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또 세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다 어디에 걸쳐져 있는가 하니까 성령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보여주리니 자, 저기에 물이 나오죠 그리고 또 쌍둥이 같이 뭐가? 나의 영, 성령님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또한 구절 더 띄워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기도 맑은 물이 나오고 새 영, 물과 성령이 쌍둥이 같이 등장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구약의 구절입니다 저 구절은 메시아가 오시는 신약시대의 축복을 구약의 선지자가 구약적인 언어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 캄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 마음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 새로운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눈을 뜨게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목사가 설명교를 해도 저거 무슨 소리냐? 저거 무슨 소리냐? 라고 앉아 있어요 느낌도 반응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에게 아무리 욕을 해보세요 반응하는가? 반응 안 해요 돌에다가 막 헤팅 해보세요 지 머리만 깨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골고다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책값을 갚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믿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반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픈 마음 그 마음의 변화가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 볼수 있습니까? 볼수 없는데 바람이 불면 깃대도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그 바람이 세면 전부 떼도 넘어지고 나무도 뿌리치 뽑히잖아요 신비합니다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람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나도 잘 이해가 안돼 나도 잘 깨닫지 못해 나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신기하게 내 마음이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맞저 라고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으로 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게 될때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하다. 신비하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들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21살 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변화됐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윤리학을 공부하고 산에 가서 입산수도를 수십 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변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자,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거듭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How?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 있던 자이고, 또 하늘에 올라갔던 자이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구나. 자,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Receive 하고 Believe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질문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Receive 하고 나의 말을 믿게 되면 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나의 이 존재를 믿게 되면 너희들은 거듭나게 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힘입어 그분의 증거를 믿고 그분을 힘입으면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연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적합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불평뿐만 굉장히 많이 한 적을 끄집어내시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 백성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짓을 하시죠 모세야 장대를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아라 그리고는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나와서 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기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만들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진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장막 안에 앉아가지고 구리뱀에 무슨 독을 해독하는 해독자가 있냐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지는 사람 구리뱀은 과연 죽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구약사건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맨.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2000년 동안에 하늘과 땅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그듭나고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편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따지거나 묵상하지 말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셔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리시브하고 믿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받게 돼너 거듭났니? 그럼 언제 거듭났어? 그럼 또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그 다음에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리고대와 대화하고 있는 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다음 에 이제 3장 16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론은 뭐냐 대화의 결론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 그러니까 거듭난 결과가 뭐냐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믿음 없이 올수 있습니까? 올수 있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거듭 나, 나 교회 다니니까 거듭 나서, 나 안수 집사고 권사고 목사니까 나 거듭 나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안 돼요, 여러분. 그 핀들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듭났다면 구원 받았다면 삶으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리시브하고 빌리브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두번더 나와요 7장과 19장에 나오는데 7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저자 신성 모독죄다 잡아 와야 된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이 뭔가 하면 이 성전 수비대, 예수를 잡아 오라고 시킨 이 수비 대원들이 뭐뭐뭐뭐 그래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한 패냐? 지금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바리새인들도 조차도 예수와 함께 이 한패가 돼가지고, 한무리군는 돼서 아무도 없어! 뭘 주저해, 뭘머뭇거려 그때, 니구데모가딱 나타납니다. 함부로 예수를 정지하지 마라. 함부로 예수를 판단하지 마라. 호! 니구데모가 그때 딱났습니다그 말은, 나 예수 편이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편이라고 혹시 니양스라도 풍기면, 내가 엄청난 불리익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갔던 그니구대모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 너 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네가 거듭나는 거야 했을 때니구대 s 예스, 아멘 했다는 증거가 7장에 나와요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어? 너 예수와 같이, 같은 꾼이지나 맞아. 예수와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지하지 마. 나 쓴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는 이 니구데모가 또한번 나오는 것이 1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셨을때 예수님 시신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찾아오죠. 아리마데 요셉과 니구데모. 그런데 여러분, 이한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무려 우리 킬로그램으로 33킬로에서 35킬로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의 모략과 이 침향은 왕이 왕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넣는 양이라는 거예요 니고 네 되면 예수가 왕이야 예수님의 왕이시지 당당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려고 예수님 왕처럼 국장처럼 그렇게 치료드리려고 33kg에서 35kg나 되는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됐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됐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니고데모 자신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그 삶이 변했잖아요 7장에도 보면, 19장에도 보면 알아요 그 삶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니고 되면 거듭드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세 분씩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 주님 말씀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로 진실은 3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야 돌아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돼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 아멘?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여기에 우리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오절입니다그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줄아니 성력으로 되는 거다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야?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너 유대 지금 사회에서 최고일 수 있어 권력자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떤 데는 탁월한 선생이잖아 그런데 잘 가르친다고 네가 열심을 낸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니구데모는 어떻게 제가 그걸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을했을때 마지막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리시버하면 너희들은 거듭나게 될 것이야. 아멘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당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작정하는 자 그리고는 그 변화가 삶에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가 거듭났다면 그가 변화되었다면 그가 구원의 확정을 얻었다면 변화될 수 밖에 없어요. 니구대 모임은 7장에 그 변화가 나타났고 19장에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그듭나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국민일보 미션지를 보면서, 와, 좀 마음이 굉장히 조금 무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 백상현 기자라고, 후민의힘은 기자가, 교회 다녀주는 성도 당신 아닙니까? 라는 제목의 이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의 실상 민낯을 지적하는 어, 그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예배 인원체한이라든지, 또 가족 내 기저질환자가 있다든지, 또 직장, 내부 방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안돼 그런 방침 등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자택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회 이름만 올려놓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상당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도 하고 또 예배당은 우리 교회 같으면 24시간 열려져 있잖아요 기도, 기도실이 24시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교회에 다녀줬던 명목상의 교인부터 일부 직분자까지 코로나 사태는 예배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핵심 성도가 이 정도이니 명목상의 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요즘 같은 때 극성맞게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 예배를 가끔 봐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라는 이 편의주의적 발상이 성도들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러면서 서울 좋은 나무교 이강우 목사는 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2개월 이상 현장 또는 온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인 ...으로 볼수 없다. 이런 분들을 다시 전도 대상자로 분류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 다녀주는 사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밑바닥에 드러났어요 명목상의 교인이죠 어떤 정통적인 교회는 50% 이상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밝혀졌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의 구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김중식 목사님 포항중앙례리계 목사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목회자들이 출석교회 교인의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지도 않고 성도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잘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고 사회계 현장에 투입했고 구원의 확신, 거듭남에 관한 확신도 불병한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 라고 탁 꼬집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이 바닥이 났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교회 쇼핑을 하면서 자신은 성도라고 규정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라 진단을 하면서 이런 말로 목회자들에게 강국한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성도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예배, 교제, 봉사 등에 참여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인간이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보통 1분 내배라고 합니다 기네스 북에는 24분 3초간 숨을 참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2개월간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장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 영적 호흡을 못했다면 이들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라기보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를 뜻한 합리화보다는 방황하는 교인들을 찾아 구원의 확신부터 거듭남의 확신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듭났는가 다시 점검해 보라 제게 아주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 어제였어요 야 거듭났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우리 새날 교회 교인들이 정말 거듭난 교인이기를 정말 감고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거듭났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남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거듭남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뎀으로 봐라 그가 변화되었지 않느냐 예수님 멀리하든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밤에 찾아왔던 그가 이렇게 변화됐지 않느냐 마지가에는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을 국장처럼 시신 가지고 내가 장례 치르고 싶어 날 보고 뭐라고 하든 내게 어떤 위혜가 오든 나는 예수를 왕으로 창례를 치우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누에미아의 이, 이 변화된 삶을 보세요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고 싶어 우리 모십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새날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예.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그듭남에 그런 확신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우리 한번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시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하나 이마소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영 o 우우한한번우 우리 우리가 o 합니다다 so, 세요 so, 세요이 o 소서 성령 하나 s 이곳에 입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우리 제 기도할 때 제가 기도자면 이렇게 뛰어나서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난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확정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대답을 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어렴풋하게나마 너 맞아?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질문 가지고 하나님 편 나와 오늘 내가 거듭난 잠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